안녕하세요 이분지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랑 함께 촬영하는 건 처음인데요 지금 인사만 한 100번 정도 했거든요 너무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하려고 해요 하다보면 좀 나아지겠죠 오늘은 이 매직 윈도우즈라고 하는 다이로 생일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다이랑 이 종이랑 겹쳐서 다이컷 머신이라는 데 이렇게 넣어서 돌리면 이 모양대로 잘라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이컷이라는 게 되게 예전에 나온 건데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공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세계입니다. 재밌는 것도 되게 많이 만들 수 있고 저는 좀 카드 만드는 거 위주로 구입을 했는데 너무 자꾸 구입만 하게 되고 만들지 않아서 이제는 조금 구입을 자제하고 하나씩 만들어서 그 영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올린 미니북도 이 다이컷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다이컷 요거 모양대로 이렇게 사진을 편집해서 미리 출력을 했습니다. 종이에 이 종이 위에 다이컷을 올려서 이렇게만 잘라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다이를 종이 위에 올리고. 잘 입니다. 자 이렇게 다이컷 해왔습니다 동그랗게 잘라진 모양도 있고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잘리죠 작은 부속들 이제 두 개를 결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진 아이가 뒤로 들어가는데 요 밑에 요 이렇게 칼선이 나있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 손잡이 부분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두꺼운 종이를 해도 자꾸 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이 한 겹을 더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풀을, 풀이나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 끝으로 가게 이렇게 잡고 중간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빗금이 있거든요. 이 사이로 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종이이기 때문에 찢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해서 하나씩 사이에 끼워주면 됩니다. 여기 손잡이 부분만 바깥으로 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를 중간이 고정됐다고 치고 돌리면 오케이 돌아가죠 사진이 나오겠죠 아직 고정이 안되있는 상태라 잘 안돌아가요 이 상태에서 뒤로 돌려서 여기 중간에 동그란 부분을 전 미리 양면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풀을 이용해서 붙이셔도 돼요. 얘를 붙이고 이렇게 생긴 종이가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핀처럼 생겼죠? 요거를 접어서 중간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앞에. 앞에는 앞에 이렇게 저 사이를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풀을 안쪽에다가 발라주는데 정말 조금만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풀이 너무 많아서 바깥으로 풀이 나오면 다른 종이에 붙어서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종이만 딱 붙을 정도로만 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란 종이 있죠? 얘를 중간에 붙여주시면 돼요. 마를 때까지 꼭 눌러줍니다. 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붙어있으면은 얘가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얘를 다른 종이에 고정시켜 볼게요 얘가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얘를 잘라줄건데 끝에서 요선 끝에서 2cm 1.5cm면 되겠다 이선 끝에서 1.5cm, 요 끝에서 1.5cm, 돌려서 여기도 1.5cm, 여기도 1.5cm, 표시를 하고 잘라주세요. 하게 잘렸죠? 만약에 만약에 이런 코너 라운더기가 있으면 이 모서리를 조금 동그랗게 잘라주시면 좀더 깔끔해집니다. 좀더 부드러워졌죠? 이 뒷판을 붙여야 되는데. 좀더 두꺼운 종이에 다른 색 종이 이용해 볼까요? 음. 이렇게 무늬가 있으면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면될것 같아요 끝으로 라운딩 해줄게요 옆에만 뭐, 풀로 해도 되고 요새 이런 풀테이프를 많이 팔더라고요 풀테이프 이용해서 모서리만 이렇게 해서 붙여줍니다. 짜잔 완성! 옆으로 얘를 돌리면 숨겨진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다시 되돌리면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이거 다이를 사서 만들었을 때 너무 신기해서 계속 만졌더니 여기가 다구겨졌었어 저는 생일 카드로 활용을 했지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매직 윈도우 다이를 이용해서 카드를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